안녕하세요 동료생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협도입니다자 프리미어가 프리미어 초보자 궁금한 것열 가지. 자 이번에 네 번째 시간이죠. 네 번째는 템플릿 구매해서 적용 수정하는 법. 음. 좀 파워포인트처럼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이 있으면 좀 수정해서 사용하기 편한. 요거는 음, 뭐 하는 방법까지는 프리미어에서 보여주기는 조금 힘들고 좀 말로 많이 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. 음. 지금 이 영상도 어떻게 보면 템플릿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나와있거든요 시중에 근데 다 돈을 받고 해요 그런 것들도 그거를 내가 하나 열어서 보여줄게 테마포레스트 테마포레스트단 e t 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가 그 디자인 소스, 디지털 소스 이런 것들을 많이 파는데요 여기 와서 여기 비디오 있지 들어간 다음에 이 안에 보면 프리미어 프로라고 돼 있잖아 네. 여기를 들어가 자 거기 들어가면 여기 카테고리 나오잖아 네. 타이틀 오프너 뭐 이렇게 쭉 돼있지 그지 음. 이런 것들이야 음. 다 만들어져 있는 것들 음. 뭐 인포그래픽 한번 찍어볼까 그러면 인포그래픽 카테고리에 이렇게 패키지로 막 팔아 네. 음,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네. 그러면 그냥 한번 클릭해 볼게 약 18불 정도 하고 있고요 이 안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밑으로 쭉 내려보면 뭐 설명이 다 영어로 나와있어 2017 버전 음, 그 이후로 쓸수 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인포그래픽 요소들은 네. 이런 것들이 미리 다 디자인되어 있는거지 음... 뭐 숫자만 그, 갈아치우면 금방 쓸수 있게 되있거든 네. 얘네들은 이제 파는 또 다른 것들도 밑에 설명이 나와있지 쇼핑몰 같은거야 쉽게 말하면 음. 이때까지 56번 팔렸네 플레이 한번 해볼게 이런거야 이거 진짜 노가다 이게 한 화면이에요? 아니? 여러개를 따로따로 준다는거 엄청 많이 들었네 이런 거 인포그래픽이 필요하면 이렇게 이제 다운받아서 설명서 같은 거다 있거든 네.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아까 카테고리에 뭐 타이틀 같은 거 있잖아 음. 클릭을 해보면 뭐 700개 모음, 뭐 모션 타이틀 뭐 이렇게 엄청 많거든 근데 1등 하고 있는 놈거 보자고 약 65불, 한 7만원 정도 하네요 네. 7만원에 7 0 0대면 그냥 거저먹는 거야 네. 거의 평생 쓴다고 보면 돼이 안에 거. 이렇게 시작하는 화면 네. 어,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거지. 글자만 바꾸면 되는 거야. 뭐면 어떻게 사용한다, 뭐 이런 것도 다 알려줘. 요 설치형도 있고, 뭐 갖다 쓰는 것도 있거든. 안에 메뉴는 다 들어있어. 사면. 그래서 우리 이거 어디서 했던 기억나? 네, 그 그래픽에 들어가면 표준 이 있었잖아. 그 안에 등록이 돼. 클릭앤드래그만 면얘가 나와. 그래서 이 안에 글자 있잖아. 타이핑 바꿔놓고 색깔 바꿔놓면 그냥 끝난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어요. 이런 것들이 얘는 포켓까지지원해 보면 뭐 어떤 식으로 써라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지. 그지그 다음에 여기서 또 제일 많이 쓰는 소스들이 어떤 걸 많이 쓰느냐 면 이런 거 많이 있어. 가장 많이 인기 있는 아이템이라고 있잖아. 요것들이 주로 뭐가 있느냐 면 트랜지션들이 있어. 그러니까 너 트랜지션 아니지 장면 전환 어떤 보통 모를 뭐, 보면 디졸브 쓰고 이렇게 막 쓰잖아, 네. 그렇지? 근데 막 책장 넘기고 이런 거너 기억나냐? 이상한 것들 네, 잘안 쓰잖아 네, 그런 네. 것들 여기 보면 그런 것들이 이상한 것들이 아니야. 정말 괜찮은 것들이 2,500개 묶여져 있는 거야. 4K도 지원하고 막 이렇게 안에 설명이 다돼 있을 거야. 이게 제일 많이 팔아먹은 겠지나 요거 처음 보는 거니까 요거 한번 눌러볼게. 2,500개가 들어있는데 이게 각기 다른 2500개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조금씩 약간 차이가 나는데 HD급 화면에 적용할 수 있는거 FHD 4K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곱하기로 되어있는거지 네. 케이스가 그래서 네. 실제로 따지고 보면 이렇게 많지는 않아 네. 이런 효과들이야 다음 장면으로 바뀔 때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뭐 이런거지 위치 바뀌는 페이드 처리도 있고 네. 사용하는 방법은 클릭 앤 드래그 하면 바로 쓸수 있어요 막 이렇게 선전하고 있네 드래그 앤 드롭에서 그냥 장면 전환하는 거 위에 트랙에다가 던져놓으면 바로 됩니다. 요렇게 뭐돼 있어. 네. 요런 것들만 살짝 써도 영상의 퀄리티가 되게 많이 올라가. 네. 지금 여기서 내가 예전에 봤던 것 중에 요거 있거든. 네. 요게 예전에 철구 아니야? 네, 철구. 어, 철구에서 이걸 쓴거 내가 봤어. 음... 그러니까 한 장면에서 다른 장면 쓰는 거 같아요. 런 것도. 본적 있지는 아 이런 효과들이 있잖아요. <웃음> 장면전환 효과를 만약에 사면 그냥 무난한 이런 것들이 있잖아. 이런 것들 안에보고한개좀 사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 나는 거 있잖아. 이런 게한또몇 종류 있거든? 그런 거한두 종류만 사면, 거의 백0 0불에서 그냥 평생 쓸것다 나와 음. 그리고 이런 것도 요새 팔더라 인스타그램 너 스토리 알지? 네. 그 스토리가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 네. 써먹을 수 있게 음, 새로 영상으로 응, 새로 영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네. 보통 우리 인스타그램에 스토리 올릴 때 보면 그냥 찍어서 바로 올리잖아 네. 날 영상 올리는데 음.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좀 우리 나중에 광고라든지 프로모션 같은 거할때 보면 이런 느낌 나게 만들 수 있잖아 음. 그게 미리 캔버스처럼 돼 있어 네. 음. 그래서 사진 넣고 글자 바꾸면 음. 영상이 만들어져 미리 캔버스는 안 움직이잖아 네. 얘는 움직여 음. 그런 게 가능해요 음. 근데 이거를 원래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약에 달라그러면 이거 거의 포토샵 쓸줄 알아야 되고 애프터 이펙트를 다룰 줄 알아야 돼 음. 네. 그래야지 이런 게 나오거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돈 주고 사면 다 되겠어 게 네.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템플릿이지 음. 뭐 이런 거 말고도 비밀 표로 들어가면 아까 뭐 오프너 있지 이거는 네. 인트로 같은 것만 모아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로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보면 뭐 카테고리별로 다 이렇게 돼 있거든 이걸 보고 그냥 다받아 쓰면 돼. 마우스 살짝 대보면 이렇게 미리보기 다 돼있거든. 네. 저작권 같은 게 있어요. 아니지. 돈 주고 내가 샀잖아. 아, 그러니까 이거를 돈 주고 사서 수정해서 이게 파일이야 파일. 재배포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? 그거는, 그거는 법적으로 바... 걸리겠지. 조금 바꿔서 이렇게 만들면... 아, 그런 거 하려고? 아니야, 아니야. <웃음> 이런 것들 쓰면 정말 퀄리티 많이 올라지고 진짜 실력 없는데도 이거 몇 개만 사잖아 그러면 영상이 되게 화려해진단 말이야 네, 네. 그래서 요즘은 장비도 좋잖아 네. 그래서 뭐 카메라 같은 거뭐좀 비싼 거 사가지고 아웃포커신쫙 그래갖고 예쁜 거막 찍어 놓은 다음에 이런 거막 쓰잖아 네. 그러면 하루도 안 돼서 뭐 이런 거 만들어 네. 그럴듯하게 네. 그래서 몇 백만 원 받아 먹을 수도 있어 음...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투전 투자, 투자 어 약간 그런 느낌이지 네. 어. 지금 이런 약간 영상의 템플릿들이 있고요. 이런 거 말고 또 저는 약간 정말 하이 퀄리티만 지금 얘기를 해줬는데 뭐 영어로 프리미어 템플릿 이런 게 쳐보면 사진만 몇개 갖다 끼워놓으면 다진 틀에 뭐 이렇게 영상 움직이고 하는 뭐거 이런 거본 적이 있잖아. 네. 그런 식으로 뭐 특히 제일 많이 써먹은게 웨딩. 웨딩. 결혼식장 가면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신랑 신부 뭐 이렇게 뭐 사진 가지고 뭐 이렇게 때막 영상 돌아가는 거 있지. 음악까지 네. 있고 네. 대부분 그거 만든 거 아니야. 그거 있거든 파는 게 거기다가 사진을 그 위치에 그냥 갈아 끼운 거야 그냥 음. 그럼 금방 만들어져 네. 그래 놓고 100만씩 돈 받다. 받고 응. 되게 괜찮지 그치? 어. 그런 쪽 시장이 있어 네. 여러분도 속지 마세요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요런 음. 걸 써서 자기가 노력을 조금 덜 하고 돈을 더 받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음. 어, 뭐 여러분들도 배워서 그렇게 하면 돼 어쨌든 초보자가 궁금한 거 10가지 네. 뭔가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보이는 <웃음> 영상을 만들 때는 돈을 약간만 쓰면 정말 있어 보이는 영상을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. 예, 여기 아까 사이트 이름이 뭐였지? 테마포레스트 음, 테마포레스트넷 들어가시면 요 사이트 나오니까 여기서 뭐 안에 미리 보기 충분히 해보시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음, 사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음. 자 여기까지 해서 네 번째 템플릿 구매해서 적용하고 수정하는 거 내가 못 보여드려요. 여기에 설명이, 사면 있어, 안에. 그거 보고 그냥 하면 돼. 어.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! 네,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